하 요즘 신전에 사람들이 뜨 안해 그래도 저 여자인 매일 같이 온단 말이야 기특하기도 하지 매일매일 저 아이를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달까 <웃음> 음 그래 오늘은 또 무슨 꽃으로 날 기분 좋게 해주려나? 뭐야, 저 뒤에 시커먼 놈들은 아이 너희 지금 내 신전에서 뭐하는 거야? 거기다가 나의 신념까지 탐해?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이길래 나의 신전을 더럽히느냐? 어서 썩 사라지지 못해. 아니 내가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그때 사라지겠느냐? 내가 말로 곱게 할때 어서 이 자리를 떠나거라. 그리고 다시 한번더이 아이를 건드릴 시엔 영원히 너희를 피말라 죽이겠다. 얘야 눈을 뜨거라. 괜찮아. 널 괴롭히던 그 브라운당 같은 놈들은 내가 혼쭐을 내보냈으니 이제 겁먹지 않아도 된다. 날 보거라. <웃음> 역시 넌 그렇게 웃을 때가 가장 이쁘구나. 물론 알다마다 항상 매일 내 신전에 아름다운 꽃을 갖다주는 너를 어찌 내가 모르겠느냐. 그래, 오늘의 꽃은 무엇이니? 물망초라. 너를 잊지 말라. 어째서 그런 꽃말을 가진 꽃을 가져온 게냐. 그래, 그렇구나. 네가 원치 않는 정약 결혼을 하게 되어 다시는 이 신전에 오지 못하게 되는구나. 아니다. 내가 무슨. 난 신으로서의 할 일을 할뿐 인간사에 개입하진 않는다. 네가 못 온다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 하지만 하나만 물어보자꾸나. 네가 원치 않는 정약결혼이란게 맞느냐? 네가 정녕 원치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든 손 써주마. 그 어떠한 신도 지금 나를 막을 자는 없을 게다. 그러니 정녕 니가 원치 않는다면 계속 이 신전에 와 있고 싶다면 내게 말을 해주거라. 그래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너의 마음이 확실해진다면 뒤로 나을 밤이 되던 날 다시 이 물망초를 가져오려. 그럼 너를 내 곁에 두겠다.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나와 천상으로 가자꾸나.